그룹 수준을 지정하라고 할때 구분 코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더블클릭, 그럼 구분 코드가 그룹으로 설정되면 자동으로 오름차순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구분 코드를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변경하라고 하면 여기서는 변경이 안됩니다. 일단 뒤에 내용은 하지 않고 마침으로 그룹 수준의 정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제 커리 2가 만들어졌죠. 커리 2에서 디자인 보기를 하겠습니다. 구분 코드가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 눈금자가 만나는 곳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정렬 및 그룹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루파 기준에 구분 코드가 들어와 있고 구분 코드가 오름차순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